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쓰러져 사망 시 고혈압 병력과 우려이 관찰되었다면 부검 미실시된 경우 상위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광주지법 2014가합 7027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화장실에서 이불빨래를 하던 중 무릎통증으로 물기가 있는 화장실 바닥에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얼굴 앞면부위를 화장실 문턱에 부딪히는 상해를 입었다거나 그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의 신체에 억압손상, 방어손상, 예기손상 등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망인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얼굴 안면부위를 화장실 문턱에 부딪히면서 상의를 입었고 그것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망인에게는 고혈압의 과거 병력이 있고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안면부와 귀볼 목덜미 에 걸쳐 강한 우려를 관찰 되었으며 또한 망인의 양쪽 안검 결막에 강한 우려과 다수의 이별점이 관찰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만인의 체질적, 내부적 요인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체 검안서에는 직접 사인 미상,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서는 부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판명되지 않았는 바, 왕인에 대한 부검을 하지 않아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밝히지 못한 불리익은 유족들이 원고들이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